사원의이죽도 코등이의 용도가 어떻게 될까요? 잠깐 듣기로는 저도 잘 모릅니다. 듣기로 해요. 코등이가 이제 손을 잡을 때, 상대방과 교차할 때 맞게 되면 이제 아프니까 손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랑 상대방 있을 때 이제 진공을 뽑아야 할때 놓치게 되면 이제 나를 잡게 되잖아요. 손을 다치니까 이제 보호하는 그게 아닐까. 손을 보호하는 목적과 칼을 뽑고 꽂을 때의 목적이.